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집 식기세척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집 식기세척기는 독일가전이에요 독일가전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보통 한국사람들은 밀레 라는 브랜드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데 을 저희집거는 독일가전은 맞지만 밀레는 아니에요 보쉬가전이에요 보쉬가전? 보쉬가전? 들어보셨어요? 뭐 저도 처음엔 되게 생소하는 했지만 독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사를 왔을 때 여기에 빌트인으로 다른 식기세척기가 있었어요 그 식기세척기는 2단이었는데 얘는 쓰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막 식기세척기가 끝났는데 3단이에요 1단, 2단, 3단 이렇게 3단 바스켓이 있어요 맨 밑에 칸은 상당히 깊어요 깊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곰솥같은거 쉽게 세척기 들어갈까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요 충분히 들어가고 그 옆에 솥도 이렇게 들어가고 사람이 되게 간사한게 그 전에 2단을 썼을 때는, 와, 이것도 신세계야. 정말 식기세척기 정말 완전 강추야 이랬는데, 3단을 쓰다 보니까 2단에 사용하는 저희 친정집에 가면, 이게 식기들이 다 들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3단보다도 더 제가 식기세척기를 믿고 사용을 하는 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도 집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하고 아이들은 밖에 안나가고 그냥 집에 있으면 집에서 생활하고 지지고 볶으면 되는데 신랑은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바이러스가 묻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극도의 공포감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막 우리나라 엄청 피크 칠 때? 근데 식기세척기는 특히 보시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 모드가 50도에서 살균 소독을 해줘요. 기본 모드에서 살균 소독을 해주니까 마음이 상당히 놓이는 거예요. 어? 식기세척기 먹는 거? 식기류 숟가락 젓가락? 가위? 이런 거다 살균 소독하면 되겠구나. 매번 매번 내가 먹고 매번 매번 끓일 수 없잖아요. 근데 알아서 뜨거운 물로 고온 세척해주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젖병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가들이 어린 집은. 근데 여기 보시면 보시 식기세척기는 70도에서 살균세척하는 모드도 있고요. 또 40도에서 유리컵 전용 모드라는 게 있어서 컵들만 싹 모아서 식기세척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집에서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고 나면 컵들은 한번다한대 모아서 요4 0도 유리컵 전용 모드로 컵들을 한번 싹다 돌려요 근데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 제품이 설거지를 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쾌속으로 하면 1시간? 1시간 10분이면 끝나는데 그냥 기본 모드, 에코 모드, 그러니까 50도 고온에서 살균 소독으로 설거지를 했을 때 시간은 3시간 30분이 걸려요. 엄청 길죠. 처음에는 이 3시간 30분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저녁 때 아침, 점심, 저녁을 일단 다 쌓아놔요. 안 보고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저녁 때한 번에 돌려요. 한 번에 다 넣고 이게 12인용 어떤 때는 13인용 14인용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던데 저희 내네 식구 뭐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은 뭐 학교에서 먹고 뭐 회사에서 먹고 하니까 별로 나오지 않고 아침 저녁 그릇들을 넣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저녁에 넣고 돌리면 3시간 반이면 애들 재우고 하면 한 10시쯤 돌아가요 10시 9시 뭐 이럴 때딱 돌리고 12시나 1시쯤 제가 끄면 되는데 가끔 깜빡하고 못 돌리고 잠, 잠이 들어버리는 날은 이제 신랑이 되게 새벽형 인간이라서 한 4시 반이나 5시면 항상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그 사람이 애벌세척 해갖고 넣고 돌리면 한 8시 반에서 9시면 얘가 끝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탁 열어서 건조 그 뜨거움으로 확 날리면서 건조를 시키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게문 열림까지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제품 중에 문 열림 기능이 있는 그런 식기세척기도 있던데 설거지를 다 하고 났는데 그 뜨거운 김을 한번 문을 열어줘야 뜨거운 김이 밖으로 확 나가면서 안에 있는 물기들이 싹다 아주 깨끗하게 마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열어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점점 게을러져요 요것도 싫은 거예요 요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분들이라면 요거보다 더 윗단계에 눈열림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했던 요 식기세척기를 넣기 전에 애벌세척을 한다고 했잖아요 애벌세척을 꼭 해야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애벌세척하지 않고 식기세척기가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싫어요. 이 안에서 물이 돌아가면서 그 음식물 찌꺼기가 같이 돌 거예요. 세제랑 같이. 그러면 세제가 더러워지고 그 음식 찌꺼기가 같이 그릇을 닦잖아요. 어,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벌 세척을 추천을 드리고 보통 설거지할 때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물을 쓰잖아요. 그냥 최대한 빨리 세제하고 설거지 그릇 닦고 하는데 놀랍게도 한 20리터 생수 20리터에서 60리터까지 물을 쓴다고 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요보시 식기세척기는 9리터를 사용해요. 너무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다른데 9리터를 어떻게 9리터로 설거지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안에 센서가 있대요. 물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걔가 물이 아 요거는 재사용해도 되는 물이다 싶으면 걔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얘는 물이 오염됐다 하는 애들은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9리터로 설거지를 해요 물이 생각보다 적게 들다 보니까 3시간 반 동안 식기세척기가 돌아간다고 해도 전기세가 정말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집에 살면서 가전들을 하나하나 바꾸었어요 식기세척기도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보시 식기세척기로 바꾸었고 건조기도 사서 바꾸었고 세탁기도 기존의 통돌이에서 드럼세탁기로 바꾸었고 하는데 그리고 아참 가스렌지도 인덕션으로 바꾸었고 하는데 생각보다 건조기하고 식기세척기는 전기세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근데 드럼세탁기하고 인덕션이 전기세를 좀 많이 먹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만약에 전기세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세도 제가 쓰는 양보다 훨씬 적고 무엇보다 노동력이, 가사 노동력이 너무 줄어들어요. 앱을 세척하는데 뭐 그렇게 가사 노동력이 줄어들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세제를 한번 묻히고 그거를 닦고 다시 위에 올려서 말리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얘가 해주는 것보다 손이 많이 가요. 옛날 어른들은 그거 그냥 닦으면 되지 뭘 그렇게 쌓아놓고 한 번에 하니?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점점 게을러지고 싶어요. <웃음> 살림하고 육아는 정말 장비빨이라는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시집을 가는데 혼수로 추천해 줄수 있는 전기 제품들 뭐가 있어 하면 식기세척기는 꼭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뭐꼭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아니더라도 식기세척기가 있으면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젖병 소독하는 걸 정말 탁월하고요. 딱 근데 따로 젖병 소독제, 놓지, 소독기 넣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젖병 소독 모두까지다 있기 때문에 젖병 소독도 가능하고요. 애들 막 이유식 먹이고 뭐하고 하 설거지 쌓아가는데 신랑한테 설거지 해줘 뭐 해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애벌해서 넣기만 해줘 하면은 탁탁탁 넣어서 돌리면 되니까 정말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져요 육아는 그리고 살림은 장비빨이에요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식기세척기인데 저는 한 9개월을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래서 요즘은 그냥 1시간씩 쾌속 모드로 많이 눌러요 눌러서 사용을 하고 그거 외에는 딱히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살균 소독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안심이 되었고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그 식기세척기 소음 있잖아요 식기세척기 소음이 제가 알기로 얘가 거의 최고로 낮을 거예요 41dB까지 내려가거든요 어느 정도 소음이냐면 제가 한번 켜볼게요 들리시나요 요정도 소음이에요 밤에 돌려도 잠에 전혀 공기청정기 가습기 소음보다 훨씬 적어요 여기 제품마다 다른데 확실히 보쉬가 소음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식기세척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정말 식기세척기가 좋은지 아니면 다들 좋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라면 사세요. <웃음> 저는 없는 것보다 있는게 훨씬 더 낫고 특히 젖병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젖병 소독이 되기 때문에 소독기를 따로 놓을 필요도 없고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돌아다녀도 살균 소독이 되기 때문에 살균 소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육아할 때 애기들이 엄마 설거지하면 다리 붙잡고 엄청 울어요. 특히 막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가들은 계속 울잖아요. 아기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 시절을 경험을 했는데 신혼 분들, 아이 낳으신 분들, 식기세척이가 없다면 출산선물로 강추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뭐 전기세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데 막상 있으면 되게 좋아하셔요. 저희 엄마도 식기세척기 안쓰다가 이사를 갔는데 식기세척기가 빌트인으로 되어있었거든요 항상 저희 집에 왔을 때 얘가 탐났던거예요 본인의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는거 상당히 좋아해서 요즘은 즐기셔요 어른들 전기세 때문에 그러시는데 제가 써보니까 한달에 몇천원밖에 안나와요 그렇게 많이 안나와요 제가 얼핏듣기로 저희 제품 제가 쓰는 제품도 한번돌때 150원인가? 근데 아침 점심 저녁 4시 네 군데도 한 번만 돌려요 그냥 뭐 쌓아놓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애벌에서 그냥 착착착착 넣어놓고 저녁에 한번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50원 30일 해봤자 4,500원이거든요 커피 한잔안 드시면 4,500원이잖아요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전 중에 정말 꼭 강추드리는 가전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저희 집 식기세척기 리뷰 짧게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